자고 일어나서 숙소에서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박투할때 안에서 다 풀복장 착용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잤다. 날씨 오늘 정말 좋네요 날씨가 오.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.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따뜻해요 맞게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그 내비게이션의 경유지 또잘 찍어 가지고 맵을 한번 짰는데요 쭉 한번 돌아 볼게요 지금 보니까 차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가요 보니까 드라이브 코스 라는 거죠 억지로 앞에 차들을 조금 다 보내고 있어요 아 이게 예쁜 경치를 찍고 싶은데 앞에 계속 차들이 밀려서 못 가니까 조금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멋있다 여기도 이게 앞에 라이더가 간다는 거는 제가 길을 잘 잡았다는 거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극허구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커브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브가 되게 깊습니다 많이 타보신 분들은 예측을 하고 라이딩을 하는데 처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겠어요 어우 우리 현배님들 많이 지나가시네 좋다 고즈넉하네요 고즈넉해 이른 시간이라 차들도 없고 억지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차가 많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도로 겠어요 여기가 추월 차선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 초보 운전자가 간다거나 아니면 차가 조금 막힌 거거나 이럴 때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길이 되겠네요 우와 여기 멋있다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은 커피를 이제 캡슐 커피를 한두잔 정도 마셔야 되는데 밥은 안 먹어도 아침에 커피는 꼭 먹는데 차 마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꽤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커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코너들이 어우 만만한 코너들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그 레플리카들, 알차들 한 서너 배가 지나가는데, 와, 거의 완전히 무릎이 달것 같던데요. 코너링 하는데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언 뒷 타이어를 갈았어요. 근데 원래는 순정으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, 앞 타이어 두 개가 온 사건 아시죠? 예전에 제가 영상에다 올렸는데, 앞 타이어를 시켰는데 앞 타이어 두 개가 와버렸어요. 아! 야 새끼야! 반품하려고 했는데 이미 뒷타이어가 국내재교가다 끝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제타이어로 이번에 바꿨어요 브릿지스톤으로 바꿨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할리 데이비슨 순정 그 미쉐린 타이어가 이 파운드라고 하죠 그게 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딩을 할때 코너링을 할때좀 노면을 이렇게 꼭 잡, 잡아주고 잡 달리는 느낌? 약간 달릴 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놓이는 느낌 드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은 코너링을 할때 뒤가 슥슥 빠지는 느낌? <웃음> 카페가 꽤 괜찮네요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커피 잘 마시고 이제 분산으로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, 왜그냐면 가는 시간도 있고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가도 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전을 빠져나와서 이 논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아, 대전 엄청 막히네요. 차들이 일요일인데도 빠져나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가다 서다, 가다 서다 계속 하니까 진이 다 빠지네. 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살것 같네요. 이제 안녕, 이제 계룡입니다. 해단은 완전히 빠져나왔네요 네. 논산까지는 21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S-O-1이 딱 있네요 네. 신기하게 여기에서 자주 느껴 되네 이쪽으로 오면 위치가 딱 그렇게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밥 먹자 트립을 다시 마치고 자 가게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.